지금 해운대 장산, 해운대 장산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The train down for 해운대 장산, 해운대 장산 is now approaching. 승객이 모두 우리는 하 타시고 문이 다실때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.